Let's go! 파도 is surfing and s w i m m i n g for everybody Born and white, 걷는 길 너와 함께 숨쉰 새벽 공기같이 그래 내게 말할게, 잊지 말아 줬으면 바다 바람은 여전히 산뜻해 선을 그었잖아, 나를 반듯해 But I feel it like 처음 너를 본 듯해 나 다시 또살래어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 다시는 널볼순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꼭어뒀는데 <목소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점점,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줄 알아 <목소리> 여름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의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덥다고 막짜증내 괜찮아 우리 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너무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와내 기억은 점점 이미 점점 점점 해조만가 점점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단 둘이 하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줘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